아파트 단지 안에 수영장까지도 있는 유명한 아파트도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돈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은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보시고 있는 아파트는 수성구 상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일 하이빌 아파트입니다. 예전에 미분양 할인 판매로 해서 저렴하게 구입했다가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했는데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1411세대로 세대수가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고요. 예전에 동일하이빌이라고 주식회사, 건설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할인분양을 했고 그때 저렴하게 구입했던 분들이 사실 돈을 벌었는데 물론 팔아야 돈을 번거죠. 내 손에 돈을 쥐지 않으면 돈을 벌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올랐다가 내리기를 반복하고 매매를 해서 또그 차익금으로 돈을 돌려야 되는 게 부동산 투자죠. 그리고 평생 아파트를 팔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런 영상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들은 5억, 6억, 7억 정도에서 엄청나게 활성화됐는데 2017년도에 가장 거래가 많이 되었고요. 다시 20년도에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 7억에서 8억 정도. 그리 최고가는 사실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9억 2천까지 최고가가 거래가 되었고 호가만 있다가 근자에 6억 5 0백까지 하락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물론 많은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니고 단한 건의 거래뿐이 없었지만 은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가격대가 계속해서 더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66평이나 59평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년도에 21년도 채안 돼서 일반적으로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나서는 호가만 있을 뿐이지 실제 거래는 하나도 없었죠. 68평 마찬가지 호가만 있을 뿐이었지 실제 거래는 최고가만 13억 8천에 찍고 나서 그 이후에는 거래가 없었다. 그리고 현재 나와있는 매물이 106건이나 나와있습니다. 전세가 33건인데 대부분 매매로 해서 팔겠다는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동일하이빌 마찬가지 계속해서 아파트 입주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은 더 내릴 수 있는 조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36평 마찬가지 계속해서 거래 가격이 최고가가 8억 3천까지 8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죠 거래가 되었다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다시 예전 가격에 진입은 했습니다 진입은 했고 6 2천에 실거래가 되었는데요 최고가가 8억에서 6까지 약 2억 정도 사실 아파트 단지 치고 수송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지만 은 계속해서 가격은 하락하고 매물 자체가 현재 너무 많다는 겁니다 106건의 매물이 중복된 매물이 아니고 일반적인 매물이 106건 나왔다 그 가격대가 사실 또 만만한 가격대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가격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중복된 매물을 풀게 되면은 사실 243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동일 매물을 묶기를 해서 보는 게 실질적으로 현재 나와있는 매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의 에어리린털 같은 경우는 사실 보충설명을 하나 더 했어야 되는데 최고가가 11억 7천에 거래가 됐던 가격이고 그리고 21년도에 중공된 아파트인데 근자의 12월 달에 6억 5천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봐야 되죠 이 가격대에 그리고 1년 분이 되지 않았는 신축 아파트가 이런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다면 더욱 더 내년에는 금매물들이 쏟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년에 뭐 끝나지 않을까요 내후년까지에 끝나지 않을까요 아파트 하락세는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예전을 뒤돌아 본다면 한 5년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급상승을 했고 지금 하락을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기서 천천히 떨어지는 것이지 지금 입장에서 급하락은 이 추세에서 급락하게 하락을 하는 거고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면서도 오르는 것보다는 조금 조금씩 빠질 것이다. 물론 그렇다면 아파트 구입을 하는 데서 이쪽이 좋을 것인지 이쪽이 좋을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은 급상승했을 때 가격이 가장 빠지는 이 시점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세월이 지나서 이 시점에서 구입을 하거나 이 시점에서 구입을 해도 나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은 그때 매물은 사실 내년 내후년까지 나오는 매물보다는 급격하게 또 줄어들 것이고 대구는 내년 내후년에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때 가격 변동이 가장 크지 않을까 라고 한번 예상을 해 봅니다 현재 보시는 아파트는 파동에 위치하고 있는 코롱 하늘채입니다아 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파동 아파트까지 미친 듯이 상승을 했는데요 우리가 수성구 수성구 해도 수성구 위치에 따라 가격 편차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갭 투자자들이 외지에서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쓸데없는 수성구 투자를 좀 많이 했죠. 파동이나 뭐 지산동, 사실 신문을 봐도 외지에서 들어와서 파동에 많이 구입했다고 나와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은 그런 뉴스를 가지고 토대로 왔을 때는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세대수는 832세대, 세대수도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용성인 준공은 13년에 준공이 됐고요. 건설사 마찬가지 코롱이고, 그리고 위치는 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2평 B타입이 2017년도에 평균 거래가액이 4억 정도에서 3억 정도 계속해서 거래가 됐다가 최고가를 5억 9천까지 거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없이 호가만 있다가 근자에 계속해서 가격이 4억 3천 그리고 3억 9천까지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전 가격보다 더 급락을 해서 거래가 되었다. 그렇다면 뭐갭 투자를 했던 분이 급하게 팔았지 않았냐 뭐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매매로 현재 41개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전세 21건이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하락해서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물론 한 개의 아파트가 거래가 되었지만 매물 자체가 지금 마흔 건이나 나와있다는 자체는 계속해서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팔리지가 않고 예전 가격으로 갔을 때 지금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지금 가격을 내려서라도 팔지 않을 것이냐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연히 기존 가격에서 내려야만이 거래가 되고 최하점으로 거래됐는게 현재 3억 9천으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32평 B타입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거래가 되는 선에서 매물이 나와야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법물동에 위치하고 있는 법물신화 에덴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522세대, 중공은 92년도에 준공이 되었고요. 건설사 신화주택이라고 나오고 있고 약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 아파트인데 33평 아파트가 평균적인 거래가격이 2억대의 대부분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년도부터 가격이 상승해서 3억대 그리고 최고가는 4억 5 0 0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근자에 마찬가지 2억 5천에 거의 반토막으로 해서 거래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죠. 지금 아파트 가격은 반토막이 났는데 전세 가격이 3억 천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 3억 2억 9천 그리고 2억 7, 8천대의 전세 가격으로 물려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정말 재수가 없으면 TV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산동 지사할라타운 아파트인데요. 여기도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죠.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금액대는 사실 1억 7 8천 케바야 뭐 1억 9천에서 시작해서 최고가 뭐 2억 6천 3억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3억대까지 거래는 됐는데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오죠 내려가면서 최근자의 실거래 가격이 1억 9 5 0 0에 거래가 되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전세 가격이 평균적으로 이 가격에서 나는게 아니라 여 위에 상위에서 지금 다 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가격이 2억대에 지금 뭐 한두건이 아니죠 보시다시피 매매권으로 보시면 대부분 여기서 놀고 있던 가격대가 이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전세를 들어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전세가격은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여기서 놀고 있어요 전세가격이 이거 터지면 소위 말해서 유수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들이 될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안전한 사람은 여기 지금 한두 명 뿐이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전세 가격이 최고조에서 물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터지면 대부분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지산 한라타운에 계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현재 전세 해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인이 지산 한라타운에 전세를 얻고 계신다면 론을 좀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봉덕 동에 위치하고 있는 보호성 대덕 2차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550세대, 준공은 91년도 좀 오래되었죠. 그리고 위치는 봉독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2018년도에 가격대가 뭐 2억 5천대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5억 4천까지 거래가 되죠. 그리고 근자에 11월달에 3억 1천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물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2평을 제외한 나머지 73평 마찬가지 호가만 있을 뿐이지 거래 자체가 없고요. 44평 마찬가지 예전에 거래 한 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호가만 있을 뿐이지 거래 자체는 없습니다. 34평 마찬가지 예전에 21년도 거래 이후에 실제 거래 자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52평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되었는데 하락하면서도 계속해서 거래는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현 입장에서는 더욱더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봅니다. 다음은 남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 편한 세상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348세대로 거의 뭐 세대수가 많은 편은 아닌데 2020년 준공이 났기 때문에 신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위치는 남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주식에서 사문대요. 생소한 이름인데 계열사에서 건축을 하지 않았나 그래도 뭐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거래가 금액은 4억 6천 4억대에서 평균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돼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최고가는 5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근자에는 3억 8천까지 거래가 하락해서 되었다. 그리고 마찬가지 33평도 25평과 비슷하게 활성화가 많이 된 금액인데 6억대까지 거래가 되고 7억대까지 거래가 되는 아파트가 현재 5억 5천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가격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다 4억대 5억대까지 지금 전세를 얻었죠. 이런 분들은 사실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현재 이 금액에서 지금 전세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전세가 들어가 있으면 오리지널 깡통 전세입니다. 물론 전세 자체가 지금 거래됐는 게 21년도에 거래가 되었는데 지금 전세 가격이 평균적으로 5억이죠. 5억에 지금 근자에 좀 떨어져서 거래가 되었는 게 398천, 000, 5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깡통 전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지인이 여기 거주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지금 입장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최저가로 거래되는 게 5억 5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지금 전세를 4억 9천 5억에 살고 있고 5억 2천에 살고 있다면은. 엄청나게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명했던 아파트 그리고 지금 대부분 깡통전세에 살고 있는 분들 엄청나게 많다. 영상을 보시고 지인이 거주한다면 현재 가격에 전세를 구입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전세 해지를 하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아무리 올랐더라도 결국은 팔지 못하고 놔두면은 다시 이와 같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 기간이 한 10년 조금 넘는 기간인데 그러고 대구는 이 정도까지 가격이 오른 적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힘들 것이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